아.. 이번 광고에는 핫했던 인싸동 클래스를 패러디하고 싶은데 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? 그 저작권 관련해서는 한국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가 있는 강의 같은 거 같아요 강의? 아유.. 씨, 그거 돈 주는 거 아니야? 아 <웃음> 잠깐.. 아니 이거 다 무료야? 아이고.. 아.. 좋네 밥맛이 어떠냐? 달아요 오늘 쌀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하하하하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습니다 아, 어밥꿀 맛이네. 어.